남선 돌개들이 노는 짓을 볼 때마다 매번 아연함을 금할 수 없다며 미국이 던져주는 대닭이나 갉아먹으며 돌아치는 들개에 불과한 남주선 것들이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제재하겠다는 것인지 보다 보다 이제는 별꼴까지 다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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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부장은 앞서 지난 화요일에는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한 유연한 보리를 비난하는 담안을 내놨습니다. 이 사람 어,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만든 이더리움 개발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2019년 4월에 평양에 갑니다. 평양에 가서 블록체인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북한이, 북한이 에, 미국의 제재를 피해서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해외를 송금하고 해외 거래를 할수 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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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뉴욕 연방, 남부죠? 뉴욕 남부연방검찰청을 갔을까? 이 그리피스 때문에 갔겠구나 라고 짐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지난번 한달 전쯤에 장관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가상화폐 수학 공조 때문에 갔고 프랙티컬한 실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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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블록체인과 관련해서 어, 이 그리피스와 통화를 하고 통화를 한게 아니요 아니죠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고 교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뉴욕 남부지검에서 그리피스를 기소하면서 법원에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렵게 구해봤습니다 어, 영문으로 되어 있는 한은 5,60페이지짜리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면 한번 화면 한번 좀 봐주시겠습니까?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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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뉴욕 연방검찰청에서 부,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한, 다음 페이지 한번더 보실래요? 다음 페이지 한번더 보면 서울시가 아, 블록체인 사단의품질 내리고 있고, 자동수시장이 북한의 리서치 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노드 착취를 제안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건 한동훈 장관님이 이걸 보았으면 대단히 입맛이 당겨져는 것처럼 제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지금 핵무력 정책을 아예 법령에다가 명시하는 이런 북한 측에 우리로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행위들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활용할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사태라는 판단이 듭니다. <웃음> 북측에 이러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을 표하는 바이고 거기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이 한반도 평화와 또 남북 간의 상호 간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형태의 추가적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다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와 또 미국, 중국 같은 이 주변국들도 지금 약간의 생각을 좀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에 북핵 위기가 이어졌는데 그중에 일부 기간에는 북한 붕괴론이라고 하는 허상에 기대서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재와 압박 일변도의 정책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북핵 위기를 완화 또는 해소하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됐느냐. 뭐 도움이 되기는 했겠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해결이 가능하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랜 제재에 내성이 생긴 북한에게 협상이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핵 기술 고도화에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도 없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담대한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 담대한 해법도 좀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 북핵을 포기하면 경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게 기조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사실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군사 외교적 측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법도 좀더 담대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동시에 이 안보에는 여야와 정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정치는 국민을 향해야 하고 또 모든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대리인으로서 충직하게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또 한반도 평화 정착 또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발전 여기에 좀더 주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지난 2018년 11월 경기도와 한 대북 단체가 공동 주최한 북한과의 교류 행사 남측에서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화영 평화부지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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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단체와는 이제 꾸준한 이제 후원 활동을 진행해 왔었고 뭐 그런 건일한이지 쌍방울이 대북 교류단체의 소억 원을 기부한 구체적인 경위는 해외에 나가 있는 전현직 회장이 귀국해서 진술해야 궁금증이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북미 군당국은 현재 북한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고도 등 재원을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8일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MRBM 두발을 발사한 지 5일 만입니다. 네, 북한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7차례에 걸쳐 66발을 발사한 바 있습니다.